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네. 중식이 어뭐 어, 이제 저희가 이제 2회째 접어 들고 있는데 어 저번 주에 그 경매가 있었죠? 네. 오늘 이렇게 그림 요거 어, 해 주셨는데 네. 자, 몸 네. 소리 TV 소리 하는 여자님께서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잘 포장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주또 저번 주에 봉근행님 그림을 푸스포츠 보내주신 분들이랑 후원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여기 에 이제 아이디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발표해주시죠. 김수. 김, 김선아님. 김선아님. 김선아님입니다. 김선아님. <웃음> <웃음> 요, 요, 그제 요 그림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앨범이 네. 다음주에 네. 나옵니다. 31일 날 나옵니다. 네네네. 네. 무슨 노래죠? 아, 우선 가제목이고요. 루마선팅입니다. 제목은 내일 정하기로 했는데 우선은 아무튼 루마선팅은 루마선팅이라는 그 업체명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또 심의가 안 나오면 또불하잖아요 네. 예. 그런 얘기도 해 주신 분도 있고 제목을 정해 주신 분께 소정의 상품 어? 그래요? 예 소정의 음... 상품인데 뭐 상품을 하자 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시디라서 <웃음> 아 앨범 크레딧 제목 정해주신 분을 올릴 예정으로 아, 오, 이거는 오, 프로듀서 우주빈 님의 아이디어인데 그럼 뭐죠 형님의 인생의 한 단어 제출발 아, 제출발 아, 이거 축하해야 될 일이죠 네. 몇년 전이랑 <웃음> 똑같으시네요 몇년 전에 제가 없었어요 <웃음> <웃음> 한, 지금 한, 3년 한 3년 3, 3년차 아닙니까? 3년차, 3, 3년차 3, 3년차는, 3년차는 뭐 그때 오자마자 봤을 수도 있고 중신이 하치니까 하치가 좀 조신해요. 네 하치 좋아요. 아 이거라도 좀 가릴 이렇게 가릴 수 없나? 반사기 <웃음> <웃음> 한번 할까요? 반사기. <웃음> 아니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행이. 행이. <웃음>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오. 아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오. 방송보다 안 병맛이 잼 나요. 저는 진지하게 하고있어요. 반해진 것아요제 <웃음> 제 그림 이제 경매해야죠. 아 그림 경매. 아네 그렇죠. 아 그림이, 이거 진짜 너무 탑나 이거. 그림이. 오늘은 그림이 그림이 그림이. 아 너무 너무 이쁘다. 아. ]다. 그 화곡동 6번 출구에 나가면은 빈티지샵이 있어요. 네. 그로우 <웃음> 딥. 빈티지샵이라고 있는데 그로우 딥 그로우, 딥. 그로우, 예. 딥? 그로우 딥이라는 그로우딥 곳인데 네. 거기에서 어디죠? 목요일마다 우주비와 제가 그로우 딥에 가서 그림을 그려요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에 그림을 그려서 큰 공연이 있을 때 우리 단독 공연이 있을 때그주라는 걸로 네. 캠, 예 캔버스에 주는 그림이 이런 캔버스에 드리는 그림들이 너무 저한테 실용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거. 네. 가방에 아, 이거는 네. 가방이 이게 줄이 이렇게 있고요. 줄이 네. 이게 두개가 있어요. 이렇게 줄에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네. 가요 네. 그리고 제 얼굴도 가려집니다가가방이 대한 설하겠니라 가방에 대니다 가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방에 다가 탄피 이게 설명을 하겠 이차 되는데 <웃음> 탐피 총알 탐피 가방을 잘라서 붙여 만든 가방입니다 <웃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어... 그림 이게 됐어요? 이제 그림까지 아이고 난방군님 저희... <웃음> 네. <웃음> 시작한 토이감 아유 하지아요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서는 세바자 무효입니다 경매를 안합니다 다음주 네. 일요일 8시 50분까지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서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소용없으십니다 예. 멤버들 최애 음식이 무엇인가요? 저랑 무조건 초밥 광어 초밥 아 광어 초밥 네. 저요? 네 저랑 씨 빨리빨리빨리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딱 떠오는 거 지금 딱 떠오는 거 너무 많아 빨리 빨리 지금 딱 떠오르 지금 많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너무 떡볶... 많아 떡볶이 <웃음> <웃음> 먹고 싶은 거아 아, 알죠 알죠 제주 아대주 빵은 영원하죠 저는 캔디바 캔디바 네 저는 아, 아, 아,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큐 3일에갔던 하토고가게 밥스밥이 형 거기 연남동이 이상한 거 아세요 민호 형형 거기서 일했잖아요 연남동이 아니고 상수동이에요 연남동에 있는 거는 사장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 모르시네 뭘 누구예요 근데 <웃음> 뭐야? 번그냥 만화 하고 아 만화 만화 여덟 컷 퀄리티 오, 예. 오늘 오 여덟 컷 만화 예. 오늘은 엄청난 퀄리티의 예. 어, 만화 아. 아, 한 장짜리로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다 취소됐는데 우리도 유튜브 해볼래? <웃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네네 네! 이러고 얘기를 해요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시작된 유튜브 방송 이제 성훈이 들기실에서 중식인 넌 얼굴 마담 우자는 댓글 담당 봉근이넌 응? 자이 그림은 얘기해 주세요 이 그림은 또 저희가 네. 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그리고 후원 이번주 후원 보내주신 <웃음> 분들 한해서 또 다음주에 또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어, 봉근이 형님은 다음에 아마 한번 스페셜로 봉근이형을 위한 번그레을 <웃음> 위한 번거레부터 포더 번근 파이더 번근 프롬더 번근의 어떤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할 노래는 좀더 <웃음> 서쪽으로 좀더 <정도> 서쪽으로 뽀뽀뽀 따따따 따따따 아기를 낳고 싶다 아기를 낳고 싶다리 썬데이 소데이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마 내가 이래봬도 저기죠 서쪽을 향해 가면 갈수록 분남이야. 나 집에서는 장이야내 고향은 경남이야 그래 가 너무 비만이야 택시비 3만원 가봤으면 좋겠어 가봤으면 좋겠어 가았으면 좋겠어 택시비 3만원 가봤으면 좋겠어 안 부리고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견스럽네요. <웃음> 약 원래 락 밴드라면 약간 폼 잡고 뭔가 있는 척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우리는 정말 주기 잘 맞는 친구들이 모인 것 같아요. <웃음> 어떤, 어떤? 있는 척은 어떤 거죠? 뭐 있는 척은 뭐냐. 음, 한국말 잘. 음. 한국잘 몰라요. 그렇게 어, 네. 네. 네. <웃음> 이런 마약 어, 뭐에 다 현실 세 만큼만 내월만큼만심은 네 버린다. 버린다 열정은 접는다 너야 하는데